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그 거래소 시장은 소폭 하락했지만 어, 거의 모든 개 어, 잡주 빼고는 거의 모든 반도체 주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다 상승을 했던 종목이 반도체 주였고 또 필반도 미국장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외에 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가 지금 뭐 고점을 찍고 오늘 같이 이렇게 거, 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그닥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 대장주들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그닥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또이 거래소 시장이 꺾이, 꺾였지만 반도체 주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 실적이, 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다 나와주는 종목이었지만, 그동안 2차 전지에 밀려서 거의 뭐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2차 전지가 주춤하는, 하고, 앞으로 이 반도체 주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 큰 폭의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는, 어, 이 앞에 이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장주의 흐름이 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 한번 특징적인 것들을 보시면, 주성이, db, gst, 대덕, 심택,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21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아주 좋은 실적들을 냈던 그런 종목이었지만, 어, 2차 전지에 가려서 이렇게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삼성이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어, 이 여기에 있던 반도체주들도 동반해서 같이 하락을 흘러 내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이가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DB 실적이 뭐퍼세배 수준에 있었죠. 지금은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 퍼 다섯 배 수준이 됐습니다. 배당도 이제 상당히 많이 주죠. 얘는 이제 2.3% 시가총액은 2조 5천억대입니다. 삼성이 376조의 이 우리나라 시총 1위지만 어 상당히 이제 높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1.12% 아주 급등을 하면서 전체 이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 흐름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이 퍼가 지금 4배 수준 대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심택이 아직도 4배 수준에 있습니다. 한양 ENG 4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주당 8,000원을 버는 데 비해서 LX세미콘 14,000원대를 벌고 있고 DB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의 어, 이런 그 주당 순이익이 높은 기업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주 높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퍼가 아, 반도체주 요게 있는 종목 평균 퍼는 7배입니다. 그리고 PBR이 1.24배. 어, 그리고 부채가 낮은 놈을 보면 이제 마이크로콘설텍이 16% 정도의 이제 낮은 부채 비율 또 프로텍이 14% 뭐 30% 대 이렇게 아주 낮은 부채비를 가지고 있고 메커스 정도가 좀 이제 높죠 200% 대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 가장 많이 주는 놈은 PSK PSK가 가장 높은 지주사 입니다 얘는 얘가 이제 5%에 고배당 주죠 시가총액은 2000억대 그리고 어, 삼성 같은 경우가 2.29배 분기배당 이지만 이제 한방에 얘는 이제 5% 대에 주는 종목이죠 그리고 한양 ENG도 퍼는 네배 수준 또 배당도 이제 4%대. LX세미콘도 어, 실적이 이제 이 21년도에 비해서 순이익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률로는 어, 좀 낮았지만 이제 10만 원대를 돌파를 할지 이 삼성이 이제 10만 원대에서 어, 20년도 이제 최고가를 찍고 10만 원대에서 꺾인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대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LX세미콘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들 종목에 한번 그 실적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이 같은 경우 지금 만원대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저점을 다진 상태에서 반등을 이제 크게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기평선 2 0 0일선도 어, 크게 이제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dbi 테예 어, 실적을 보시면 뭐 76% 이렇게 증가한 21년도 비해서 이제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80억대의 순이익을낸 DB. 얘도 34,800원대에서 이중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죠.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전에 거래량을 터뜨린 이후에 거의 다 빼면서 이게 개미들, 웬만한 개미들이 이제 다 털리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전에 있던 고점까지도 이제 넘었죠. 어얘 같은 경우는 뭐퍼 자체가 원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럴 때 털리지 않고 어 끝까지 이제 모아갔던 사람은 오늘 크게 수익을 냈을 수어 수익 크게 어 수익을 냈었던 DB하이텍입니다. GST 어 얘도 22% 전년비에 비해서 어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8,000원대에서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200일선 위에서 이제 완전히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제 크게 터뜨렸죠. 배덕이 얘도 131% 증가한 아주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200일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최근에 이제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심택이 얘도 100%가량 증가한 호실적을 보였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2만 5천원 라인대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한번 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이 얘는 이제 9% 정도 21년도 위에서 이제 9% 증가한 577억의 순이익을 올렸던 원익이 얘도 이제 바닥을 2만 4천원대에서 이렇게 전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PSK 얘는 전년 에비해서 이제 좀 12% 줄어든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좀 반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LX 얘도 21% 좀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찍고 지금 7만 원대에서 반등하면서 이제 1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LX 한양 ENG, 얘도 52% 증가한 697억의 순이익을 올렸던 한양이 지금 15,500원대에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15,500원대에 또 거래량이 좀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볼 수도 있는 한양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15% 감소했죠 그리고 이익은 순이익은 39%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얘도 지금 200일선이죠 여기 6만원대를 잠시 이탈했었지만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 6만원대에 이6 6만 7천원대에이 고점 난이대에 갈수 있을지 또 어 시총이 이제 가벼우면서 실적들이 좋았던 이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주들은 어더큰 폭으로 아마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